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다섯 채중한채가 대구에 몰려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부동산 하락장의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해 주택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집 마련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경제만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량은 50만 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매매량은 29만 8 5 8 1 건이다. 전체 주택매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7%로 지난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 2007년에 62.2%다.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2017년 64.5%, 2018년 65.8%, 2019년 67.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0년 73.0%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2021년 65.9%로 하락 전환됐다. 그러다 지난해 결국 60%대가 무너졌다. 불과 2년 사이에 최고치와 최저치를 넘나든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 56,07건 중 아파트 매매는 15,384건 27.5%에 불과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같은 기간 경기는 11,361건 중 57,959건 52.5%, 인천은 35,346건 중 13,956건 39.5%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전국의 빌라 매매량은 129,746건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빌라 매입 비중이 61.6%로 가장 컸다. 황한솔 경제말렘 리서치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고가인 아파트 매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옮겨가면서 비중 조정이 발생했다. 고그 판단했다.